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, 어, 글씨 너무 크셨다. 화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, 일단 이 물리 변화는, 그러니까, 검, 성격은 그 제가, 어,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성형하고, 화장하고, 옷도 예쁘게 입고, 살 빼고, 그러면서 엄청 꾸몄어요. 응. 귀걸이도 하고, 막. 그러면, 이렇게 겉모습은 변하잖아요. 네. 근데 뭐, 제 성격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. 음 이런 게, 이런 게 원래 변하고, 화학 변화는, 원래 제가 좀, 약간, 비행 청소년이었는데, 네. 이렇게, 계속 이렇게, 혼나고, 이렇게, 계속 공부하고, 스마트폰도 없애고, 뭐, 그러다 보니까 좀 착해졌어요. 겉모습은 그대로인데, 제 모습 그대로데 네.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, 이런 걸 확고 나래요.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바뀌는 거고, 얘는 성질이 바뀌는 건데, 근이근이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분자의 배열이 분자의 배열이 바뀌면, 네, 이 물리 변화가 일어나고, 그리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.